이 사람은 이제 해안가에 이런 벽 쪽에 되게 도둑개나 이제 개 종류가 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데이 벽에 보시면 이제 도둑개가 좀 있을 겁니다. 오, 저기다 있다 잠시만요. 여기 한 마리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저쪽에 이제 한 마리의 도둑개가 있습니다. 와, 이게 처음 잡아봐요. 근데 여기... 오... 오... 오 뭐야, 뭐야... 흐아 그래, 나와, 나와요. 라 오 잡았다 와오브로브브와 여러분 저제첫 두둑개입니다 와 이렇게 또 잡는구나 우리 지금 농기 잡으러 왔거든요? 근데 두둑게까지 잡아버리네 아 예쁘다 색깔 자 그럼 이제 빨리 농게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보이세요? 와이다갯강구예요 갯강구 와 미쳤다 에이, 야 이거 뭐야 이거 와찡그러자 여러분 붉은 만농기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찌가 보이시죠? 오안돼 음, 들어갔어 잠시만 잠시만 여기 있거든요? 여기, 여기 들어왔는데 잠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잡는다 했었는데? 근데 들어갔어 영원히 안 나오니 설마 아 여기 지금 제가 널려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한번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여러분 이거 안콧 잡았습니다 지금 농게양 앙콧입니다 이게 와 제가 이따가 씻어서 좀잘 보여드릴게요 어, 이것도 농개같은데? 잠시만요 응? 이것도 안컷이나 <웃음> 이것도 농개 안컷 자, 이따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잡힌 것 같습니다 오! 스컷 나왔다 와, 크기는 그렇게 안큰데 지금 바로 농개 스컷입니다 야첫 번째 농개 아,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예쁘다 근데 이거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와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대충 요령을 알것 같아요 이거는흰발 아니고 지금 붉은 발인데 흰발은 제가 이따가 좀 관찰하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정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두면 저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아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씨개렁이 진짜 많다 근데 이게 다 먹인가봐요 뭐뭐오 오, 오, 여기 한 마리 나왔었어 오오얘좀 크다 오공격하는데왜 오, 괜찮냐? 와 여러분 붉은발 농개입니다 이제 이게 서산지역 쪽에서는 이제 황발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이렇게 붉은발 때문에 황발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주로 게장 같은 걸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이제 조금 하얀색들 있죠? 저게 다 흰발 농개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저게 다조맣게 보이는데 흰발 농개입니다 살짝 가서 한번 볼게요 더 움직일 거예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움직임이 보일 겁니다. 저기, 응. 저게 무슨, 난 금액인 줄 아는데, 최다인발 농기예요 와, 부호종인데도 이렇게 개체도 엄청 많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기 보이세요? 다, 다인발 농기예요저 흰색. 여기도, 여기도. 다인발, 다인발. 도망가지도 않아, 무슨. 와, 붉은 발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보니까. 저것도 다 흰발 아니야, 그거 와, 여기 흰발. 수백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거 다 흰발이잖아요, 저거. 저 보세요? 다 들어갑니다, 이제. 후 하나 이렇게 다 들어가요, 여기. 예 봐라 얘 계속 못 들어간다 얘 보세요 커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얘는. 아, 저기 발보다 커가지고 숨을려다 지금 못 숨은 것 같습니다 살짝 구해줄게요 이친구자이 친구가 이제 흰발농개라고 저기 농개보다는 좀 작은데 여기 발이 완전히 흰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겨서 자이 친구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와와 싸우는 거봐이 친구는 이제 보호종이기 때문에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자잘 가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곤자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농계를 한번 사역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단계 이어서 여러가지 크랩을 찾아보는 도중에 아, 농계를 한번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책으로만 보던 개체라 진짜 제가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관찰할 수 있을까 진짜 걱정이 됐지만 여러 지인분들의 이제 조언으로 제가 드디어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짜 생체로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막 갯벌을 다니고 어디 바다를 다니고 했었지만 생체로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진짜 신기했고요. 사실 뭐 이거보다 더큰 개체들도 있겠지만 진짜 이 정도 개체도 저한테는 완전 신기하고 새로운 느낌입니다. 이제 이 개체는 붉은발 농개라고 하는 종류인데요. 바로 농개의 특징은 집게가 한쪽이 이렇게 큰 건데 이큰집게가 이렇게 붉은색을 띄는 게 바로 붉은발 농개입니다. 제 영상에서 보았던그 흰발 농개는 보호종이기 때문에 잡지 않았고요. 근데 이 붉은발 농개는 이제 저희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마리 데려왔습니다. 사실 이게 붉은발 농계 자체 농계 자체의 사육 정보가 국내에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하고 내려오긴 했는데 정보가 많이 없긴 한데 제가 이제 사육을 하면서 조금조금씩 알아갈 계획입니다 이제 뭐 오늘 대충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을 좀 해주고 앞으로 이제 추가할 것 추가하고 이제 또 배워나갈 거는 또 배워나가서 농계들에게 아주 적합한 서식지를 한번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 지금 이게 뻘이 너무 좋게 해서 와제 통을 좀 옮겨줬어요 자 일단 이렇게라도 일단 만들어줬고요 이제 한쪽에 물을 놓을 장소를 좀 만들어줄거예요 이제 요런 이제 플라스틱통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 수영장 같은 느낌? 이제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줄겁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여기 이제 고요고로 펴주고 와 진짜 이렇게 부족할 줄 몰랐네요 자 일단 완전 간단히 만들어줬습니다 자 일단 조만간 그러면 이제 이 바닥재를 대신할 걸좀 시켜줘야겠네요 자 이제 해수염을 좀푼 해수를 이제 좀 뿌려줄게요 한이 정도면 되겠죠 뭐.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이 친구들이 보통 갯벌에서 불을 파고 살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스쿼트 농개 친구를 이제 투입해 주도록 할게요 들어가라 자 일단 여러분 처음이라 좀 어리둥절하는 것 같은데 좀정응한 다음에 이제 먹이도 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먹이는 보통 야채를 갈아서 주거나 그리고 사료 같은 걸좀 으깨서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브라인 시림프 같은 것도 잘 먹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농계를 잡고 농계를사육 세팅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처음이라서 좀 지식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농개 키우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팁 같은 거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더 공부하고 나서 이제 영상을 한번 더 찍고 그리고 근황 같은 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히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